블레이드처럼 보이고 블레이드처럼 느껴지지만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며 세상에 없던 퍼포먼스를 이뤄낼 오디세이 트라이언트 5K 다양한 소재의 결합 낮은 무게 중심 5000 이상의 관성 모멘트는 극강의 관용성을 이루기 위한 오디세이의 과감한 도전 새로운 블레이드의 시작 트라이언트 5K from Odyssey the number one putter on tour